내가 이것을 가자 해오므로 하면서 이 몸덩어리, 내가 이 몸덩어리 생겨서 살아오면서 24년을, 요거는 고봉원 묘손사, 뭐, 열몇 살에 중이되어 가지고 처음에 유론에 갔다가 경자리 갔다가, 그열 아홉 살입니까? 스무 살? 열 아홉 살 말입니까? 그 선실에 들어가면서, 삼년 안에 일을 마치지 못하면은 차라리 자살해서 죽어버린다고 맹서하시고, 삼년 그렇게 몰아치다가, 딱일 끝난 날이 스물 네 살이 들면서, 삼 년, 만삼년 맹서한 그 날, 마지막 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24년 24살까지는 견성을 못했고 진리 깨닫지 못했을 시절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24년 동안을 이 말이겠죠 내가 이것을 가자 해오으로 24년을 항상 병 가운데 있어서 이거 번해망상 속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의원을 구하고 약을 먹음에 선지식을 찾아다니고 공부를 지으며 만가지의 고생을 지내 다 했는데 가진 고생다 했는데 어찌 병이 고맹에 있음에 약으로 가히 치료할 수 없음을 알았으리요 옛날부터 심한 병이 든 사람을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옛날에 고맹이라 그랬습니다 고맹 예. 이 출처는 막 옛날 사람 기록을 보면 참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춘추자전에 보면 이를 수자 성공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랬다. 또 어떤 기록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사기 속에는 보면 은제 나라의 환공이라고 하는 임금이 그랬다고 됐을 거고 또 어떤 기록을 보면 진나라 눈깔 진짜 진주라는 진짜 진나라의 양공이라고 하는 임금이 병이 들어서 그랬다. 근데 어떻든 진시황이라는 나라진자, 진시황이라고 하는 나라진자의 성신은 높을 곳자 고시고 이름은 원이라고 원이라, 하는 뛰어난 의원이 계셨다 그래서 막 가장 보편적으로 이야기되는 제나라 환공 이야기입니다. 제나라 환공이라는 임금이 병이 들어가지고 치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진나라의 사신으로 보내서 고완이라고 하는 그 뛰어난 천하의 웃뜸이라고 하는 의원을 초청을 했는데 그 의원을 초청을 해놓고 의원이 도착하기 전에 제나라 환공이 꿈을 꾸니까 자기 몸속의 병자리에서 파란 옷을 입은 동자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쩌겠노 고완이가 오면 은천하에 뛰어난 놈인데 우리를 찾아낼 거야 어디 가서 숨어야 되겠노 어디 도망가야 되겠노 그러니까 하나가 있다가 별거 있나? 고그 아래 맨 위에 들어가 숨어버리면 전들 어떻게 해? 그렇게 하고 나서는 자기 몸으로 싹 들어가 버린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동자가 돼서 나와서는 꿈속에 자기 몸에서 푸른 옷을 입은 아이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고안이 불렀단다. 고안이를 청했단다. 그 오면 천하의 명이니까 우리를 잡아낼 거야.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노? 한쪽 사람 이야기니까, 이 한쪽 사람, 별이 있나? 코 아래, 맨 위에 가서 숨어버리면은, 전들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뼈 속에 골수하고, 뼈하고 붙은 기운에 골수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전들 어떻게 해?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튿날, 고안이라는 의원이 도착해가지고, 손을 대댈 수도 없고, 안댈 수도 없는데, 틀렸다. 치료할 방법이 없다. 병이 고맹에 들어갔다. 골수 속에 병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손으로 댈 수가 없다. 그렇게 치료를 못 하고 치료를 못하고 가서 제나라 환공이 죽었다. 거기에서 고맹이라는 이름이 나와가지고 옛날부터 심한 병에 걸린 사람,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고맹지 병이다 그러고 중해 집안에서도 사상이 잘 못돼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가버린 사람은 병이 고맹에 들었다. 이어 조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돌아가신 지식들의 흉을 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전강노시님하고 경복노시님은 사이가 그렇게 나쁜 사이가 아닌데 중간에 전강노시님이 자기를 축히 세우려고 장난을 너무 지나치게 쳤어. 예, 그래가지고 그 불교신문 지금 거기 그 경봉노스님 살아계시고 전강노스님 살아계셨을 때 불교신문 봐서 전강노스님의 그 공부를 지어나가고 한평생 회고록 같은 법문집에 보면 은 통도사 경봉노스님을 진흙 속으로 막 밟았어요 경봉을 내가 키웠는데 그때 경봉을 인가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경봉을 인가해 줘가지고 공부인의 사상을 망친다고 하고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완전히 통도사 경봉 스님을 진흙스님래 전강노스님을 짓밟았어요. 예, 통도사 경봉 스님은 우리나라에서 중예 집안의 군자라고 하는 점자는 어른으로 평이 났던 분입니다. 예, 만공 노스님, 용성 노스님 이후 막그 다음 세대까지는 통도사 경봉 하면은. 중해 집안의 군자라고 해서 존칭어를 받던 어른이 통부사 경복노스님입니다. 그 어른이 전강노스님이 그 불교 신문지상에 그 연재하는 걸 보시고 있는 말을 있는 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가 올라가기 위해서 나물 없는 말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통부사 끝나가면 명정신님하고 죽은 벽산하고 두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전강쌤한테 항의를 보냈어요. 경, 경복노스님이. 전강노스님이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경복노신 편지 받고는 이제 안 한다. 이제 안 한다. 캐놓고, 그 다음 계속해서 신문에서 자기 할 소리는 다 해버렸어요.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든지 말았든지 조금 뭐시, 거기서 조금 틀어진 것 같아요. 그 무렵에, 예, 범어사에 지금 계시는 능가노 스님이, 서울에 계시면서, 그전 세계 고승법회를 범어사에 주관을 하면서 해군에 교섭을 해서 군함 한 척을 그 빌려가지고 한려수도에서 수륙제를 했어요. 일본 스님, 막 태국 스님, 중국 스님, 막 우리나라 스님네, 다막 모였었어요. 모였었는데 그때 에 예, 전강노 시님이 전국에 법문 고, 거량을 보냈어요. 법문 거량을 보내면서 세 가지인데 여하시, 염하미소냐, 또그 다음에 여하시 어생일각의 학삼성고, 그 다음에 여하시 판치생고 요세 가지를 전강시님이 전국으로 보내고 그 세계고승대회에 왔다고 하는 그 자리에도 이 법문 거량을 보냈는데 딴 데서는 답이 왔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통도사 극나감의 경공노스님이 거기에 답을 했어요. 기초의 여시문고 몇 곳에 이런 질문을 보냈느냐 미소일구자다. 일구를 아직까지 소화시키지 못했다. 막착고 적용하라. 옛날 찌그럽지 찝착하지 말아라. 보금은 불, 불참시다. 보백칼은시신 죽은 송장을 비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경봉 노스님이, 전당 노스님. 전당 노스님한테 경봉 스님한테 국문으로 답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겠보백칼을 어디서 실려요? 그러니까 경복 노스님이 병제고맹이다. 불각탈이로구나. 상향이다. 딱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병이 고맹에 들어있다. 중이 벗겨지는, 아래돌이 중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있는 놈이다. 그 다음에 상향이라고 딱 보면 상향은 마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충문 마지막 끝도모리가 상향인데 징진아 많이 드세요 하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나 경복로스님이그 편지 보내는 거는 진지 드시든 밥이나 실컷 처먹어 병이 고명해도지 바지도 비켜질 줄은 모르고 있는 놈이다 밥이나 처먹어 이런 과격한 답이 되겠지 이런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결국 거기서도 병이 병이 골수에 사무쳐서 장난치고 싶은 일념에 틀렸다고 전강스님을 <웃음> 그 무섭게 방망이를 치신 대화가 지난날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막 지나간 날어 이야기지만 고맹이라고 하는 단어, 고맹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들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고맹, 아주 깊이 들어서 살수 없는 병, 이걸 고맹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봉신 님이 24년, 그런데 실제 실제 공부하신 거는 3년, 20살이 넘어서 24까지 3년 동안 하신 거지, 그 전에는 뭐 이런 발심까지는 안 했겠죠. 어떻든 이 세상에 태어나서 24년 동안 번뇌망상 속에 살았다. 중간에 발심해서 선지식을 구하고 공부를 하는데 큰 고성했었는데, 결국 그 병이 깊은 데 있는 걸내 자신이 몰랐다. 뒤에 쌍경에 이르렀다가 쌍경사에서 그렇겠죠. 꿈 가운데에 단교 화상이 주신 바, 단을 먹고, 단교 스님이 주신 약을 먹었다는 것은 그 단교 스님의 법문, 만법기일 일기화, 일기 하처에 거기에 거, 걸린 것. 요걸 단교 스님이 준 바, 단을 먹고, 제6일에 이르러서 몰랑결에 의식적으로 한게 아니다. 무의식 속에 미처 생각도 못했던 속에 앙산 노화상에 맞은 바 가운데 중자를 맞는다. 그러죠 맞았다. 총알에 맞았다. 화살에 맞았다. 약이 중독이 됐다. 요새 이런 소리 합니다만 맞는다. 맞은 바 도구를 촉발했다. 그러니까 앙산 노스님한테 늘 가면은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어떤 놈이야 하고 소리 지르시던 거고 그게 3년 뭐 3년 계속은 안 되겠지만 앙산 스님 회상이 있었을 때는 계속 아침마다 문안드리러 가면은 그저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어떤 놈이야 하고 소리하시던 고기 결국 가슴에 맺혔던 것 이게 터져 나갔다. 그러니까 바로 혼이 나르고 백이 흩어지다. 예, 혼비백산 그 불교에서 시식을 할때 삼혼 묘묘 기하철 칠백망만 그 원향이라고 하는데 본래 삼혼 칠백이라는 불교의 단어가 아닙니다. 유교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 육아에서도 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버리면 위 떠버리고 백이라고 하는 게 깔아진다. 내가 자꾸 노장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돌아가신 우리 스님이 그래요. 삼혼 칠백이라는 것은 그 불교의 단어에 맞추는 삼세와 칠식으로 보면 될 거다. 칠식은 육체가 허탈러지면서다 가버리는 거고 업상, 전상, 현상은 그대로 식에 뭉쳐져서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는 게 삼세이기 때문에 삼세육추라고 보면은 커다란 잘못은 없을 것이다. 이 보통 혼이라고 하는 것은 세밀해서 이 사람이 죽으면 위로 떠서 간다. 이렇게 보고 백이라고 하는 것은 탁한 건이 깔아져 간다. 이렇게 봐요. 혼비 백산. 혼이, 혼이 허어지고 백이 나르다. 그래서 죽은 뒤에 다시 깨난지라 당시에 문더 사대가 편안하고 그 가뿐한 것을 느끼니, 120근이나 되는 한뭉치 짐을 놓아버린 것과 같이 상사했으러니라 방하 놓아버리다. 그렇지요? 일조 담자, 한뭉치어의 짐, 한뭉치어의 짐, 예. 문듯이몸 덩어리가 가뿐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시원한 것이 120근이나 되는, 요거는 오늘날, 그 뭐, 오늘날은 80kg를, 80kg를 그 한가만이라고 합디다마는 옛날에 경상도 말대로 하면 나락 한섬, 나락 한섬이다, 그러죠. 예. 쌀한가만이 무게, 뭐, 120근이다, 보통 그랬죠. 120근이나 되는, 쌀 열말과 같은 이 어떤 무거운 짐을 이렇게 찌고 있다가 놓아버린 것 같이 시원했다. 1 2 0그은한 뭉치 짐을 놓아버린 것과 같이 상사했더랍니다. 이제 이 단을 가져서 이약 가져서 내가 이렇게 효험을 본 만법기 일기화 단교수님한테서 그 얻은 이 약을 가져서 널리 대중에게 베푼다. 이 방법, 이 화두, 내가 가장 효험을본이 공부 방법을 가져서 널리 대중에게 베푸노니 너희들이 이걸 먹을진데 너희들이 이 화두를 지니려거든, 이 공부를 하려거든 먼저 육정육식, .60, 육군육식과 사대, 오온과 산하대지, 만산삼나를 가져서 종이 녹혀서 한낱 의심 덩어리를 지어서 일개의 단 한낱 의심 덩어리를 만들어서 몰록 눈앞에 두면 일창일기 창한 개, 깃발 한 개, 칼한 자루 필요 없이 가자 하지 아니하더라도 쟁초초지 고요하고 고요한 것이, 정초초지기. 초초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모습을 표현한 말이 초초입니다. 옛날 노인들이 고요하고 고요한 것이 따지자는 군두득이고요. 문득이나 청평세계와 가으리니 화두, 화두를 진 일이라거든. 먼저 여태까지의 선입견,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또 뭐, 느끼고 있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내버리고 화두를 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와 같아서 행함에도 다만 이이나 의심 덩어리이며 안줌에도 다만 이이나 의심 덩어리이며 옷을 입고 밥을 먹는데도 다만 이이나 의심 덩어리이며 똥을 누고 오줌을 누는데도 다만 이이나 의심 덩어리이며 서 견문 각지에 이르르히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아는 것 모든 것 총이 다만 이이나 의심 덩어리다 이렇게 대해서 의심해 오고 의심해 감에 의심해서 힘 더는 곳에 이르르면은 힘을 들었다는 것이 결국 이 힘을 얻는 것이다 문들이 힘을 얻는 것이니 의심하지 아니해도 수사로 의심되고. 들지 아니해도 스사로 들려서 아침으로 쫓아 저녁에 이르러히 머리를 붙이고 꼬리를 얽어서 그러니까 머리에서 꼬리까지 계속해서 하나도 사이가 없다. 틈이 없이 연결이 된다. 이거죠. 저한 예. 조각을 이루되 트럭만큼도 이은 틈이 없어서 사호도 봉호함이 없어서 트럭만큼도 이원지움이 없어서 흔들어도 또한 움직이지 아니하고 나아가도 또한 가지 아니하며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진다. 소소영영해서 항상 번듯이 앞에 있는 것이 순한 물에 흘러가는 물에 배를 띄워가지고 따라 내려가는 것과 같다. 물을 거슬려 가려고 하면 힘이 들지만은 흘러내려가는 물에 배를 띄워놓고 따라 내려가면은 힘이 덜지죠. 순한 물에 흘러가는 물에 배를 띄우는 것과 같아서 온전히 손을 범하지 아니하리니 손댈 것이 없다. 다리 곁에서 뭘할 필요가 없으리니 다만 이것이 문득이 힘을 얻는 시절이다. 다시 모른지기 그 바른 생각을 굳게 해서 굳세게 해서 상과의 두 마음이 없으며, 어떻든 두 마음이 없어야 한다. 전전이 빛을 갈고, 전전이 도퇴해서, 빛을 간다는 것은 공부, 지혜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여기에서 도퇴한다는 것은 망상, 필요없는 군두들이 자꾸 덜어내는 것, 예, 전전 도퇴해서, 현현한 것을 다하고, 깊은 것을 다하고, 그게 이르르고 미에 극단 가장, 세밀한 곳에 이르러서 한 터럭 끝 위를 향해서 머물 편안하게다. 이로두상 그저 화두하나 생각하나에 똘똘똘똘 뭉쳐버리고 전부 다 잊어버리는 이런 상태를 향해서 외롭고 멀며 높고 높아서 외롭다는 것은 여기에 군두둑이딴 망상이 무엇이 잡댕기 안 섞이고 또 그거 하나 의심 덩어리 하나뿐이기 때문에 외로울 고 자를 놓고 뭘그뭘 회자죠? 이것은 뭘 향자가 됐습니다만은뭘 회자나 뭘 향자나 뜻은 같습니다 길이 연결이 되다 득하다 이거죠 높고 높아서 꼬집꼬집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며 한 생각도 나지 아니해서 앞뒤가 전후제가 끊어지면은 이를 쫓아서 진로가 몰록시고 혼침과 산란이 모두 재해져서 행하더라도 또한 행하는 줄 알지 못하고 안더라도 또한 안는 줄을 알지 못하며 추워도 또한 추위를 알지 못하고 더워도 또한 더위를 알지 못하며 차를 먹어도 차인 줄을 알지 못하고 밥을 먹어도 밥인 줄을 알지 못해서 날이 맞도록 어리숙한 것이. 에, 용, 용, 지. 어리숙하거든. 따지 자는 군도덕이고, 어리숙을 에, 용, 용함수우두컨난 멍청한 모습. 에, 용, 용, 지. 그래서, 어리숙한 것이, 그렇게 풀이하죠. 날이 맞도록 어리숙한 것이, 흡사이나, 진흙이나, 나무로 조각한 것과 같으리니, 고로 이르되 장벽과 다름이 없다 이런 모습 이런 경계 이 차원을 장벽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벽이 만인 거다 그러죠 벽이 만 은산 철벽 하는 소리가 다 이런 소리죠 네. 조금이라도 겨우 조금 이 경계가 현전함이 있다 이런 경계를 체험하다 이런 경계를 체험하면은 곧이 집에 이르는 소식이다. 본분 소식. 결국, 그, 일을 마치는 시간이 가깝다. 곧이 집에 이르는 소식이라. 결정콕 가는 땅이 멀지 아니 하리니, 잡아 얻어 구성하고, 뽑아 얻어 착해서, 그, 딱, 그 차원을 체험하거들랑,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딱, 그거를 잡아서, 지켜서, 다만 시각을 기다릴 뿐이다. 시간 가면 된다. 또 문득 이러게 말하는 이 내가 지금 이 소리한다. 이 소리를 하는 것을 듣고 보고 그러죠. 또 문득 이러이 말하는 것을 보고 한 생각이라도 욕심을 재촉질해서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이를 구하지 말라. 이렇게 법문해중으로 해서 그대로 공부만 하면 될 텐데 여 본문 듣고 아 이런 차원이 앞에 다다렸을 때에 욕심을 일으켜서 빨리 한다거나 조금 더 잘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그런 생각을 일으켜서 일을 구하지 말며 또 문득 마음을 가져서 일을 기다리지 말며 이렇게 하면 여기 뗀단다 언제쯤 만 되면 될까? 네, 기다리지 말라. 기대거리고 기다리지 말고. 또 문득 한 생각이라도 일을 종하지 말며, 그, 그 생각 일어났다고 해서 좋다고 그, 그대로 지닌다는, 막또 뭐 그런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또 문득 한 생각도 일을 버리지 말, 버리려는 생각도 내지 말라. 네. 바로 모른지 굳게 바른 생각을 어려서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을지어다. 이오 위칙이죠. 거의 위칙이 아니고 법이라고 하면은 직이니까 이오 위칙이죠. 이오 위칙.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을지어다. 깨닫는 그을 목적, 궁극적인 최후 목적을 삼을지어다.